네, 2021년도 9월 실시한 평가원, 화학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쭉갈 건데, 1번부터 10번까지 애들이 볼게 있나 모르겠다.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앞쪽이 이게 화학투는 1, 2페이지가 좀 쉬운데, 그 1, 2페이지가 좀 많이 쉽다. 한1몇번 때, 10번 초반 때까지 쉽다 하면 뒤에 힘좀 많이 준 거거든. 그래서 그거 염두에 좀 두시고, 어쨌든 간에 뭐 뒤에 힘을 많이 줬다 하면은 그 컷이 좀 낮아. 그런 경우는. 따라서 이게 다 맞춰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좀 떨치시고, 앞에 이거 총평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앞에까지 푼 거, 그거는 완벽하게 다 맞추는 걸로.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속기의 등급은 다 나와요. 그렇다고 막 매우, 너무 선천히 풀면 안 돼. 화투는 좀 빨라야 돼. 음, 일반. 왜냐면 화투는 좀 빨라도 되는 게그 함정만이 안, 안 팔거든. 오개념 이런 쪽은. 1번 가겠습니다. 지옥에 놓고. 자, 염화나트륨 용용액 전기분해잖아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반응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 녀석이 뭐 되는 거지? 예, 환원. 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그래서 볼거 없이 답은 3번이죠, 막. 전기분해 쪽은. 이건 화원에서도 어, 다루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흡열 반응이잖아요. 따라서 흡열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오른쪽 반응이 기화잖아? 따라서 기화될 때 흡열이니까 여릅수에 학생의 는 맞고 다음에 기화는 흡열반응에 대해 반대로 얘기했어.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 뭐. 다음에 에탄올 1몰의 엔탈피는요. 액체 상태가 기체보다 크다고 라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흡열반응이니까 이게 액체고 이게 기체거든. 1몰의 엔탈피야. 개수 다 1, 1이잖아. 만약에 개수가 1대 2면 a 가좀 달라져버려. 그때는. 자, 그러면 1몰의 엔탈피는 액체보다 기체가 더 크죠. 그래서 액체 상태가 더 크다는 건 틀린 것이 뭐. 그래서 맞는 거 A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이게 e a 고 B가 돼있다 치자고. 오케이? 그러면 1몰일 때 1A는 에너지가 좀더 낮은 상태일 거아니요 따라서 1몰인 경우 이때는 B가 더커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1이고 이게 2였어. 그럼 이거 1B는 여기에 있을지 여기 에 있을지 알수 없으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야. 3번 가요. 에이, 쓸데없는 얘기. 자, 세 가지 물질에 대한, 대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결합의 종류고 두 번째는 결정의 종류죠. 오, 그래서 키워. 공유결정입니다. 무슨 결합하지? 공유결합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이혼결합하니까 이온 이혼결정이겠죠? 이온 그래서 니혼도 맞고 면 한가운데 떡하니 박혀있으니까 뭐야? 면심이 빵인 것이 뭐. 그래서 워낙 뭐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본 거라서 그러면 는는 기니디가 다 맞으니까 5번 되죠. 우리 뭐 내신에서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수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대충 대충. 샘이 갈게. 다음. 끌는 점입니다. 분자의 끌는 점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과 기본적인 게 분산력은, 그렇지, 올, 이라 했잖아. 여기에 플러스 알파임이 붙는데, 쌍극자 힘하고 수소결합이 붙는다 했지? N은 작은 알파고 N은 큰 알파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분자 간의 힘, 요것이 분자 간의 힘인데, 이게 바로 끌는 점과 관련돼 있다. 끌는 점이 바로 분자 간의 힘이죠, 뭐.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분산력은 분자량 보시면 돼. 탄소는 2주기 원소고, 규소는 3주기 원소니까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 끓는 점이에요. 그럼 CH4가 끓는 점이 제일 낮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도 제일 작다가 맞지. 뭐 다음에 기존 끓는 점이 왜 HF가 붕 하고 떴어? 무슨 결합하니까? 이렇게 큰 플러스 알파, 수소 결합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수소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도 맞는 거지. 그래서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냐 하고 묻는 것이 4번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반응 속도인데 1차 반응이죠. 반감기가 일정한 거. 자,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초기 농도하고 총매 나왔어요. 여러분, 반응 속도 식은 보통 K에 농도의 M승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 있어? 농도. 그래서 농도 항목은 여기에 쓴 거지 뭐. 다음에 두 번째, 온도하고 총매. 총매는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거거든. 그러면 그 총매 온도와, 그 다음에 K는 함수인데, 펑션. 온도와,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바로 이 K값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따라서 내가 정총매를 쓰면 이게 떨어져서 K값이 빨라지고 K값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온도를 올리면 K가 증가해서 와 어, 속도가 빨라진다고 라 보시는 거죠. 이런 관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실험 1, 2에서 농도 항목은 일정하게 둔 거야. 그런데 총매 썼더니 속도가 빨라졌어. B의 농도가 더 많이 생겼잖아. 빨라진 거지. 그럼 속도가 왜 빨라졌어? 총매를? 아 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무슨 총매를 썼지? 어 정총매 썼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온도는 일정해요. 전부 다. 기억 따라서 X는 부총매가 아닙니다. 빨라졌으니까요. K는 1하고 3이 같냐 했어요. 1하고 3이 K는 같냐. 보시면 온도 일정이잖아요. 총매도 안 썼잖아. K는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A의 농도를 두배로 했더니 생성물 B도 두배 속도도 두배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다가 맞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하고 2. 2는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죠. 그래서 같을 수가 없죠.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 채 따라서 답은 ᄂ 하나가 되는 거야. 대체? 다음. 우리가 삼축점에서 이렇게 뭐 그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있죠. 가로축을 내가 온도라고 했을 때, 가로축을 온도라고 했을 때, 그 온도에 대한 장무, 그 항목이 나왔잖아. 그런데 우리가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이라는 건 고체와 액체와 기체 요 사이 간격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에도 끓는 점녹왜온 농... 내려갔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녹는 점이고 이게 끓는 점 되는 거잖아. 그때 삼중점의 온도가 이들 사이에 있으면 여기 고체와 액체의 융해곡선이라고 하나 이게 음의 기울기 가시는 거고 삼중점의 온도가 이들보다 더 작게 있으면 녹는 점보다 더 작게 있으면 그렇지 양의 기울기 가시는 거야. 그때 이 삼중점의 온도가 온도가 269.265.9라서 어 에보다는 어 작죠? 어 에보다 작게 있네요. 그렇지? 따라서 아, 이 케이스는 요거라는 거이 요거 뽑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요게 1기압이고 1 atm. 요때 압력이 p 기압 되는 것이만. 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기억. p는 1보다 작다. 맞지? 다음에 1기압 2 9 8 1 5 어, 1기압인데, 이, 여기가 265고, 298이면 요 라인 되겠죠. 그럼 무슨 상태가? 그렇지, 고체가 아니고, 액체가 안정한 상태. 틀렸고. 다음에 P기압에서 331이면 여기쯤 되겠죠. 그러면 기체가 존재, 기체가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는 상에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 맞고, 디금 맞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예요. 됐지? 다음.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개수는 몰수의 변화, 농도의 변화, 강철 용기에서 농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개수비 따지는 건 A가 끝까지 갔네. 1 변했어. 1. 그때 B는 3.5에서 0.5로, 음, 3 변했어. C는 0에서 2로 2 변했잖아. 이게 개수비지 뭐. 1대 3대 2. 따라서 small b는 3이고요. small c는 2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개수 찾았으니까 기억. B하고 C는 같을 수가 없고. 순간 반응 속도는 기울기 보면 되잖아. 갈수록 완만해지잖아. 따라서 T보다 e t 일때 e t 일 때가 더 완만하니까 e t 가더 적죠. 그래서 T일 때가 e t 보다 크다가 맞고. 평균 반응 속도? 0에서 T 시간 같아. T에서 e t 시간 같아. 속도는 시간 분의 농도 변하거든. 그럼 그때 A 하나만 보시면 돼. A 0.5 변했어. 여기는 변하다 말았잖아. 0.5가 안 됐잖아. 따라서 이때가 평균 속도가 더 크다는 것도 맞죠. 음 시간 간격을 똑같이 잡아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맞는 건네은 하고 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자료 해석할 수 있냐? 이거는 증기압력 묻는 거죠. 대기압은 760입니다. 대기압은 760. 어 따라서 n은 대기압보다 세니까 음 760. 아 어, 귀찮다. 1기압 쓸게와 어, h. 어 더하기 h1. 나중에 760 바꿔주면 되고 n은 1기압보단 작잖아. 따라서 y는 1-h3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증기압력은 X가 Y보다 증기압력이 더 세잖아. 증기압력이 세면 기체가 잘 돼. 기체가 잘 되니까 온도가 나서도 잘 끌어 끓는 점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끓는 점은 Y가 더 높다가 맞고 다음에 T도 C에서 Y의 증기압력 이거죠 뭐. 760-H3 맞죠. H2? 이두 개의 증기압력 차이잖아. 큰 데서 작은 거 빼주면 되지 뭐. 그렇지? 그럼 H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 나와? H1 더하기 H3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기니디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것도 휘리릭 하고 달리시면 되는 거. 다음. 자, 우리 전기부 화학전지네요, 화학전지. 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은 누가 누가 양이온 되기 쉬워, 아연. 따라서 금속판 됐을 때 음, 네가 아연으로 양이온 돼. 그래서 이 녀석은 질량이 감소고 이 녀석은 이온의 양이 증가하고 양이온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음이온이 이동할 거고 그렇죠? 다음에 그때 전자는 애가 이렇게 되면서 전자 만들어주거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되지 이렇게 온 전자를 처먹어야 되는데 금속판은 안 처먹어 금속판이 처먹으면 음이온 되니까 그럼 여기 이온들 중에서 이뭐 전자를 처먹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물이 처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칼카나 있을 때 오케이? 그때는 물 그렇지 않으면 애가 처먹는 거야. 따라서 애가 이걸로 처먹어서 구리로 변하면서 애의 양은 감소고 이 녀석은 질량이 증가하는 것이 뭐. 그렇지? 다니엘 전지. 따라서 기억. Zn. 아연이 양이온 되면서 전자를 만들어내잖아. 따라서 양이온 되니까 산화반응 일어나는 게 맞고 전자 만들어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극.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 극 되는 거죠. 뭐. 전자의 이동 방향은 리온이 아니고 기억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ZNE 플러스의 농도는 증가하고 COE 플러스의 농도는 감소니까 이값 자체는 감소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전지는 그 이전 교과에 비해서는 힘을 뺐거든. 오케이? 그래서 뭐그 뭐지? 뭐 갑자기 말도 기억 안 나니? 표준하는 전이 물론 그것도 쉬웠어 되게. 쉬웠는데 그게 빠져서 훨씬 더 쉬워진 거지. 따라서. 기본 개념 볼타하고 다니엘 대한 전지 기본 개념 확실히 가지시고 그리고 뭐 이제 수산소 연료 전지라든지 광 전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본적인 건좀봐놓오시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어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면은 예 금방 더, 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요.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돼 있죠. 만나만나 따져보는 건데 물, 몰랄, 몰랄, 몰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는 점 내리면 몰랄 농도에 비례잖아요. 물이니까 K값은 다 일정할 거고. 따라서 용지를 이렇게 바꿨거든. 그런데 1대 2대 3, 어는 점 변화도 1대 2대 3, 1대 2대 3인 거야. 물은 0도씨에서 오니까. 그리고 델타 T 나왔으니까. 그게 가설이 옳대요. 그러면 가설. 어, 기억, 가설로숙제는게뭐 있겠어? 몰랑을 농도가 같은 수용액. 같잖아요? 같고, 같아요. 그럼 종류와는 관계없어? 어, 관계없이 온도가 같아. 오케이. 맞는 거죠. 뭐. 그치? 두 번째, 0.05 몰랄 x 의 어느 점 내림 물었습니다. 야, 0 1이 a 였거든 그럼 이거에 딱 절반이니까. 어느 점도 얼마? 이거에 절반이겠죠. 따라서 0.5A. 맞죠. 세 번째, 디귿. 물 50g 기준이잖아. 근데 우리가 몰랄 농도는 물 1000g 기준이니까 이걸 1000으로 맞춰. 1000 맞추려면 20배 하면 되지? 그럼 얘도 20배 시켜. 따라서 아 20yg이 있는 거야. 20yg. 자, 모두 녹였어요. 어느 점 내림이 2a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점 내림이 2a면 아, 0.2몰랄. 물 1000g으로 기준 맞췄잖아. 그럼 0.2몰랄은 몇몰 있는 거지? 0.2몰. 따라서 0 2몰에 Y가 있다는 겁니다. 이꼬르 따라서 Y 하나 무게는 얼마 싹 넘겨버리면 100Y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고 오케이? 맞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50Y가 아니고 100Y다. 땡.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리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별거 없죠? 예. 그래서 10번까지 그냥 휘리릭하고 가요. 그리고 한동안 개념 좀잘 잡으시면 11, 12, 13 이런 것도 휘리릭하고 달릴 수 있죠. 이제 우리 11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11번 갑니다. 그 산염기니까 산염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이게 근사법 계산 자체는 왜 근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는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나온 산염기 평형 상수에 대한 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뭐 산을 대충 HA라고 하면 N은 H고 N은 A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근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약산만 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양은 1대1로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어, 이 녀석의 몰농도를 내가 C라고 쓰면, 그렇지, 여기는 수소이온 농도의 제곱. 이게 1대1로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저기는 산을 HA가 아니고 H2A라고 썼고, 그 다음에 산 됐을 때 HA2-니까, 요게, 요 위치가 H2A. 그 다음에 이게 hae- 되는 것이 뭐. 자, 그리고 k값은 나와 있고. 질문이 두 개를 같은 몰롱도야. 같은 몰롱도를 혼합을 했거든. 그래서 수용에게 몰롱도 b가 2라고 나온 거야. 자, 여기서 a가 어디에 해당돼? 응, 여기서 이거잖아, h a 위에 거 hae-는 a에 해당하는 거잖아. 따라서 요 값에게 해준 거야, 이가요값 전체를. 오케이? 어이두 e 개를 섞었을 때 조갑이 2더라. 근데 온도가 일정하면 K값은 항상 이걸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K는 저것대로 넣으면 되고 다음에 이 값이 2가 나왔으니까 h 걸얼마지 나오는 거네. 따라서 이 식은 이걸 수소이온의 농도 곱하기 요 값은 2 e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수소이온 농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머릿속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요 식에서 아 이게 이 값이구나 하면 그냥 요거딱 쓰면 수소이온의 농도 바로 뽑아내죠. 자, 문제 풀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에다가 K값이 작으니까 이거 완충용액이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일몰농도 아, 염기 집어넣었어. 그럼 염기를 넣으면 저 산하고 반응하잖아. 따라서 얘랑 반응해서 쟤랑 반응하니까 반응, 수소 하나 주고 이걸로 변해버리겠죠. 그래서 기억은이 녀석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기억은 HA2-다. 그 결과 H2A값은 감소를 하고 다음에 이 녀석은 증가하니까, 그렇지? ph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럼 현재 요 값은 첫 번째 이였거든 그럼 이값 전체가 증가하니까 y는 2보다 크다가 돼버리는 거네 어 이것은 틀렸네 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리은 요거 이거 계산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요렇게만 섞었을 때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냐 그럼 수소 이온 농도 얼마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ph는 얼마 나오지. 3 곱하기, 이거 슥슥 지워지면 이거3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되니까, 8 마이너스 로그 3. 로그 10이 1이라 하더라고. 그럼 로그 3은 1보다 작잖아. 그럼 이 값은 7보다 큰 값이 되겠지 뭐. 대체.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하나 되는 거야. 별거 없죠. 예. 네. 다음 넘어갑시다. 어, PV는 NRT 활용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X를 넣었더니 압력도 이두 번째 줄에 문제 보니까 평형 상태를 나타냈다 해서 어머 이거 평형인가? 하고 순간 잠깐 했는데 그냥 뭐 한참이 지난 후에 안정화됐을 때그 얘기하는 건가 봐. 자 그래서 그 우리가 PV는 NRT 쓸때 중요한 건 이거 안 지웠네 이 새끼. 치워져. 어? 몰수잖아. 몰수는 Pv 나누기 T 뭐 몰스 비만 따지면 되니까 따라서 음다까 까지 그 P P P 돼 있으니까 일로 까고 온도 그냥 일로 까고 오케이 그럼 부피도 일로 까면 하나 있는 것이 뭐 그렇지 T 분의 P V에서 밀도 h 씨 일로 까 어, 도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x 하나가 1 그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뭐 그렇지 아일 리터 입고 했으니까 자 거기에 내가 압력을 변화시켰거든 그럼 개수는 여전히 1일거 아니야. 몰수는 같아. 그런데 압력만 변화시켰다고 야지금은뭐야 보인의 법칙 이런 거 써도 되겠다. 몰수 같아. 그렇지? 그리고 온도도 같아. 그럼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 그럼 압력이 2분의 3배 됐으니까 부피는 몇배 돼? 3분의 2배. 따라서 여기 부피는 3분의 2리터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오케이? V는 일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나에서 X의 밀도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 자 질량은 내가 방금 다 1로 까버렸잖아요 부피는 3분의 2리터 그럼 밀도는 얼마? 2분의 3 D는 내가 1로 깠으니까 어쨌든 밀도는 이 녀석의 2분의 3배다 맞는 거지 뭐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내가 온도를 변화시켰어 온도 변화시켰거든 어 온도가 2분의 3배가 돼버렸네 X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압력 물었죠 자 부피 같아요 치워 몰수도 같아 치워 그럼 T하고 P 남잖아. 압력과 온도는 비례 관계가 되는 거지. 따라서 온도가 2분의 3배 됐으니 압력도 2분의 3배. 그럼 여기는 몇 P지? 4분의 9P. 어, p 일로 갔으니까요. 4분의 9다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귿 다에서 고정장치를 내가 어 제거를 했어. 제거한 후 어, 그러면 고정장치 제거하면 추만 있으니까 압력은 몇기압되는 거지? 나와 똑같이 2분의 3기압되는 거야. 2분의 3P. 나랑 비교하면 되겠다. 그리고 온도는 2분의 3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버렸대.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짜잔. 자 압력은 같아요. 지워. 그렇지? 자 부피 궁금해. 뭘 수도 같아. 지워. 그럼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 관계잖아. 그럼 온도가 몇 배가 돼버렸어? 그렇지. 2분의 3배 됐지? 그럼 부피도 몇배 돼? 2분의 3배. 그럼 저기 부피가 3분의 이인데 비그 부피의 2분의 3배 하면 되잖아. 내가 부위는 1로 갔으니까 붙여주면 되지 뭐. 따라서 부위가 된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PV 이게 뭐 몰수해서 뭐 아이 그것도 없어. 그냥 PV는 NRT에서 비례관계 보일 법식 뭐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주 가벼운 문제. 어 근데 3점이네. 어세 번째 페이지에 있어서 그런가 봐. 다음 넘어가요. 그래서 앞에 11번, 1 2번에선 속도를 여러분들이 확 여기서 이제 3페이지에서 속도를 확 감겨줘야 될게몇개 있어요. 13번 갑니다. 이것도 속도 확 감겨줘야죠. 결합에너지로 내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합에너지는 기본이 공유결합에너지 우리가 쓰는 거잖아. 그러면 상태는 무조건 그렇지 기체 상태가 돼야 돼. 따라서 아 이거 액체니까 써먹기 좀 애매할 수 있겠다.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음 액체가 기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에너지가 나왔네자 그러면 내가 액체를 일단 기체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때 에너지는 내가 체크를 해줘야지. 액체가 기체니까 화살표 방향 반대로 마음 속으로 해주면 되잖아. 화살표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는 반대가 될 거고, 그렇지? 그럼 얼마 돼? 88. 그리고 반응열에서 이쪽에서 개수는 몰수라고 했잖아. 저기는 1인데 얘는 2거든? 그럼 2를 곱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은 플러스 88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기체 됐어. 그럼 기체가 된 상태에서 저기 첫 번째 줄에 있는 화학식에 있는 모든 결합에 대한 에너지가 다 나왔잖아. 그치? 어, 그러면 결합에너지. 뭐 식으로, 음, 결합에너지는 반응물 결합은 더 하고 생성물은 빼.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또는, 그냥 뭐 우리가 쌤이 항상 하는 거 결합에너지로 할 때는 이거 끊을 때 에너지, 이거 끊을 때 에너지,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끊을 때 에너지거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X 이게 궁금한 거야. 따라서 이쪽 방향은 순방향이니까 더해주고 이쪽, 이쪽, 이쪽까지 애들은 역방향이니까 다 빼줘야 된다는 거지. 뭐 대체?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분자 구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화투에서나지 않고 화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뭐 복잡한 분자 주는 건 아니니까. 즉, CH4에는 CH결합이 4개 있다 이런 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갑니다. CH4 하나 있으니까 요 결합 4개니까 4 곱해서 더하면 되고. 다음에 CO, 음, 요거죠 CO2에는 CO 결합이 2개가 있잖아. 그런 CO가 1개니까 2를 곱하고 이 결합이 2개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이쪽, 음, 이쪽에 있으니까 빼줘야죠. 그래서 N은, 빼는 건 빨간색으로 할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다음에 산소 결합은 여기에 있죠, 그렇지? O2. 그럼 요건데 O2가 두개 있으니까 2를 곱해서 그렇지 다시 더해주고 그치 그럼 O2에 있고 CH4에 있고 CO2에 있고 이제 h 2 o 하면 안 되겠네 h 2 o 에는 OH 결합이 두개가 있거든 그런 h 2 o 가두개니까 N은 4 4를 곱해줘서 그 다음에 1로 오니까 마이너스 빼줘야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에도 반대로 빼줘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끝에다가 마이너스 88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요게 x가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은 요거 요 얼마죠? 4, 46, 4, 16, 4, 1, 4, 1, 4, 1, 6, 40 이거는 8 곱하기 2 하면 800으로 바꾸면 1600 거기에서 2 빼면 되니까 음, 1602 0 빼면 1598 맞죠? 다음에 이거 500 하면 1000근런데이4 이 빼줘야 되니까 음, 더하기 어, 1000에서 4 빼면 996 이렇게 나올 거고 n은? 4, 4, 16, 4, 6, 24, 1, 8, 4, 0 떨어질 거고 마이너스 88 계산하시면 X가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웃음>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게 혼자 불만이야. 와, 왜 자꾸 이런 계산을 자꾸 시키지 싶더라고. 와, 물론 니들은 매우 잘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 못하는. 이런 거는 그냥 A, B, C, D로 주면 좀 좋아. 그렇지? 넘어갑니다. 다음. 답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속도감 있게 좀 당겨주시고, <웃음> 네, 14번 산인데 그 산과 염기, 산과 염기의 평형에서는 앞에서도 한 것처럼 그 근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돼.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더산 쓰면 그냥 산 대표적으로 HA라고 쓸게요. 저기도 있지만 재랑 관계 없이 HA 그리고 H 곱하기 A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뭐 약산만 있었다 이 녀석이. 그럼 근사가 되잖아. 농도는 그대로 일 거고. 이두 개가 일대1이니까 수소의 제곱일 거고. kA 곱하기 kB는 10에 마이너스 14승인 것도 알 거고. 이들의 비가 의미하는 건걔먼지도좀알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죠. 통상적으로 약산 또는 약염기에다가 이걸 넣어주거든요. 근데 얘는 NAB, 염이에요, 염. 염? 근데 왜별 다를 게 없어. 짠. 그렇지 NA. 강산강염기에 나오는 이온들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럼 애치우면 B 마이너스야. 그럼 B 마이너스가 뭐해? 그럼 가수분해하겠지 뭐. 오케이? 왜 가수분해해? 만약에 B 마이너스가 약 약한 녀석이라면 수소를 막 가지고 싶어하거든. 오케이? 따라서 수소를 막 가지고 려하는데 물이 있으면 와 물이 수소를 꽉 쥐고 있으니까 조금밖에 못되네 그런데 애는 야 수소를 떼거지로 주잖아. 맞지? 따라서 이 녀석은 수소를 떼거지로 받아서 반응하는 거야. 이때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 잘 봐. 안? 요건 쓰고 치울 거야, 셈이. 어, 뭐, 내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보는 친구들은 수능 때문에 하니까, 요거까진좀 알아놓으세요. HA가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녀석의 KA 값은, 요렇게씩 쓰겠지? 그러면 N은 10에 마이너스 5승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A 마이너스가 자 물을 만날 때가 있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수분해잖아. 따라서 이 녀석이 물 만나면 HA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염기로 작용하니까 이 값은 얼마 나오지? 음, 요거 되면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14, 10에 마이너스 9씩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 개씩 한개더 써볼게 a 마이너스가 h 플러스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반응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걸 받게 되면 a는 ha가 되잖아 즉 a 마이너스가 둘다 공통적으로 수소를 뺏어오고 수소를 받으니까 염기로 작용하는 건 맞거든 그런데 대상이 달라 이건 물이고 이건 산이란 말이야 그럼 이식은 어디서 봤어 안 봤어.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의 K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 그냥 이거에 역수하면 돼. 15승이야. 오케이? 요거, 요거. 즉, 이두 개가 반응이 달러 알겠니? 이두 개가 반응이 아예 다르다고. 1 0의 5승 엄청나게 큰 값이지. 쫙 하고. 즉, 이얘기 뭐야? 수소를 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처먹겠다 이 뜻이야. K값이 크니까. 이거야? 이거 반응 자체는 거의가. 알겠지? 그러면 여기 가 반응 다시 봐봐. 이거 중요한 거야. 즉, 수능에서 이렇게 낸건 없어. 처음이야, 처음. 요거 자체가. 따라서 이거는 따로, 생 같으면 따로 정리 좀 해놓겠어, 이런 것들은. 즉, 아우, 짝산 짝용기는, 야, 서로 둘다물 만났을 때 얘기야. 애도 물 넣었을 때, 애도 물 넣었을 때, 두 개의 곱이 10에 마이너 14승 된다는 거고, 밑에 요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 즉, 여기서도 시 l 은 신경 안 써도 돼. 즉, 결국은 애랑 애가 반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애가 애랑 애랑 반응했는데 반응을 하면 거기에서 이거 몇개 넣었어?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 5미리몰 들어갔지. 5 m 리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지.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게 대충 풀면 에이 게할 텐데. 자, 이게 두 개가 1대 1로 반응하거든. 그럼 1대 1로 반응할 때 수소가 다 반응했을까? 수소가 다 반응했으면 그래 이 녀석이 다섯 개가 생긴 거야. 맞지? 그런데 수소가 다 반응한 게 아니고, 애가 다 반응했으면. 그렇지. 이 녀석이 다 반응했으면, 어, 이게 x 개가 생긴 거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겨. 이두 개가. 오케이?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NAB인데, B가 K값이 큰지 작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두 개의 B만 나왔는데. 자, 그거를 이걸로 해서 해결을 하라 이 뜻인 거야. 이 자체로.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냐하면 pH가 군데. 자, 이 녀석이 짝산이든 짝염기든 간에 온도가 일정하면 이 녀석의 K 값은 일정하거든. 자, 여기 보기 흉하니까 내가 여기 다시 한번 써줄게. 이쪽에다가 요거는 지워도 되지. 이제 어, 지울게 셈이 이거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HB고 이게 B에 해당하는 거잖아. 요 값은 항상 똑같다니까. 자,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pH 9니까 10에 마이너스 9승이거든. 아,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k, <웃음> 요게 요렇게 됐을 때 ka 값은, ka 값은, 즉 hb의 ka 값은 얼마 나와?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9승.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가 1 나오니까. <웃음> 따라서 이 녀석은 ka 값이 10에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9승. 아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밑에는 쓸까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면 요것 분에 요거가 이거 나왔으니까 위에 ha의 k 는을 맞이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는 거네 k 값이 매우 적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봐봐. 그러면 b 마이너스는 물속에서 수소 이온을 만나서 hc를 만나서 bh-b라고 BH, h 써야죠 hb가 되는데. 이 반응은 이 녀석 이온화되는 반응에 정반대잖아. 아까 쌤이 쓰고 지운 거. 그럼 이 녀석에서 K값은 얼마야? 그냥 역수 쓰면 돼, 역수. 그냥 10의 9승이야. 10의 9승. 있는 대로 다 반응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수소 있는 대로 다 처먹는다고. 다 처먹어서 이걸로 변하는데, 이 새끼가 남아있네. <웃음> 그럼 이 새끼가 남아있다는 건 뭐지? 어, 이건 약산약용기로 해석하면 안 돼. 애가 다 반응해서 일로 가. 수소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애가 남아있다는 건 아, 네가 다 반응 안 했다는 거야. 수소가 다 반응했어. 그럼 수소가 다 반응했으니까 H, B가 5 m 리몰 생긴 거야. 그럼 이두 개가 1대1이니까 너도 5가 있었던 거야. 아, 반응하고 남은 게 다섯 개 반응한 게 다섯 개 따라서 너몇개 들어갔다고? 10개. 이런 거 그냥 안 보고, 대충, 음, 1대1이야? 응, 음, 너다 반응했겠지? 대충 찍어가지고, 너 다섯 개. 이렇게 하지 말고, 따질 수 있어야 돼. 이거 반응 엄청나게 잘 일어나는 반응이야. 알겠지? 어떻게? 음, 가역 반응 아니야. 비가역 반응. 화학 반응과 양쪽 관계에서 화살표 하나짜리. 그걸로 해석해서 하시면 돼.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야. 1 0몰이야 1000mm에. 1000mm에 1 0리몰 따라서 X는 얼마? 10에 마이너스 2승 몰농도 X 구했죠. 자, 밑에는요. HA를 0.1몰 넣었어요. 애도 0.1몰입니다. 그럼 H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A-만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고체 넣었거든. 부피는 일정하다네. 그렇지? 따라서 부피 일정, A-의 몰수 일정, A-의 몰 농도도 0.1로 일정하겠지. 그때 이거 묻는 거지. 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A-의 가수분해 신경 써야 되잖아. 그러면 가수분해는 이 녀석은 KB값으로 결정되니까 KB 얼마지? 곱해서 1 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9승. 자, K 값에다가 요거 슉 넘어가서 몰농도 곱하면. 자, 저거는 염기로 작용하잖아. 염기로 작용할 땐 L을 B로 바꿔. 그리고 L을 OH로 바꾸면 돼. 염기의 농도 쓰시고. 그러면 KB 여기 썼잖아요. 다음에 농도 슉 넘겨서 곱해버리면 0도? 0 농도, 0.1 몰농도. 똑같이 1 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잖아. 그치? 맞 이가 자, 이 값이 OH의 최고분 거야. 그럼 따라서 OH 얼마나 오니? 요거에 루트 씌워버리면 2 e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요거, 뭐, 이것뿐에 K 넣을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보자고. 음, 어, 쌤이 이거킬러정보에서한 것처럼. 염기, 만 넣었을 땐 H와 A의 양이 1대1로 같아서 이식 쓴 거잖아? 여기는 a 마이너스란 염기만 있어. 염기 들어가면 H는 다 OH로 바꾸면 돼. 아, 여기에서 A랑 N은 1대 1로 양이 똑같다고. 따라서 OH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여기서 어 누구셔? A-가 HA하고 OH-되는 거니까 여기선이두 개의 양이 똑같은 거지. 따라서 OH가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승이면 여기 HA도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승이야. 그리고 워낙 K값이 작으니까 원래 농도 그대로 써주면 된다며. 누구를? 이 녀석을. 그럼 얘는 얼마지? 1 0의 마이너스 1승. 0.1몰 농도니까. 따라서 Y는 얼마가 나와? 2분의 1 곱하기 1 0의 4승. 그러면 계산 X는 1 0의 마이너스 2승. 다음에 Y는 2분의 1 곱하기 1 0의 4승. 그러면 2분의 100이니까 50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 됐지? 계산은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산과 염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되는데 그냥 알고 탁탁탁 풀면 그냥 풀려다 이것도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산 염기하는 것도 좀 기억 좀 해놓으시고 가반응 조금 하나 이해 좀 해놓으세요. 이거 다시 가반응은 비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 알겠지? 이거. B하고 H가 만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네. 자, 15번 농도 문제. 농도 문제는 최대한 비례관계 잘 써가지고 계산 과정이 좀 심플하게 가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해야 죠 자, 그래서 과연 몰랄 농도 처리. 이거부터 갑니다. 0.25몰이 있어. 4분의 1몰이 있는 거야. 그런데 화학식량이 요소 60이니까 60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어 용질 15g이 있어. 그치? 물몇 g에? 1000g에. 따라서 용액은 1015g인 거야. 자, 그런데 요소의 질량이 15가 아니고 27인 거네. 그럼 몇배 됐어? 15분의 27배니까 3, 5, 15, 3, 9, 27 5분의 9배 됐지. 따라서 용액의 질량도 5분의 9배 물의 질량도 5분의 9배 하시면 돼. 그 그게 27 만든 거야. 거기에 예, 가, 에 예. 나 X미리와, 이거 X미리만 내가 던 거야. 그리고 물을 섞었거든. 그랬더니 요소의 질량이 54g. 그러면 요두개 합쳐서 54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요소는 몇 g 있어야 돼? 27g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야 그러면 이거 27g을 얻으려면 도대체 얼마 있어야 되는지 또 이걸로 가자고. 0 5몰 농도. 2분의 1몰 있어. 2분의 1몰. 2분의 1몰이면 몇 그램이야? 화학식량 60이니까 30그램이야. 그치? 그러면 전체 부피가 1리터, 1 0 0 0밀리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27그램이거든. 그럼 27그램이니까 몇 배? 0.9배. 그럼 용액의 부피도 몇 배? 0.9배 하시면 되니까 9 0 0밀리 밀도 나왔으니까 바로 질량까지 뽑아야죠. 그럼 900ml, 1, 뭐, 뭐지?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질량 나오니까 몇 g? 998, 918g의 용액을 섞었다 이거예요. 자, X는 부피 얘기하는 거니까 X는 900인 거죠. X는 900 하나 뽑았어. 우리가 조건 나왔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가와 다에서 요소의 몰분율이 같대요 우리 식, 뭐 이게 식 쓰면 요소의 몰분율이라는 건 요소의 몰수, 요소의 몰수 더하기 물의 몰수잖아 그런데 가하고 다 비교해 보니 가보다 다가 요소가 두배가더 많거든 그런데 n은 여전히 한배로 똑같아야 된대 그럼 물이 몇 배가 돼야 돼? 두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 물의 양이 두배 물의 양을 알아야지 추가로 넣는 중요수의 양 y 계산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선이 여기다가 물의 질량 한번 써보려고 자 여기는 물이 1000g이었거든. 그거에 5분의 9배 하라는 거야. 그럼 1000 곱하기 5분의 9하면 200. 200 곱하기 9니까 1800 되겠네. 물 1800g. 있었어. 그럼 요소의 질량이 2배니까 여기도 물의 질량은 2배가 돼야 돼. 그래서 3600g.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녀석이 몇 g 돼야 돼? 1800g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3600g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900ml거든. 질량이 918g이거든. 용액이. 근데 여기에 요소가 27g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는 물, 여기에는 물이 몇 g 있지? 918에서 27을 빼면 끝에 1 남고, 27 빼면 891g 되겠네. 아, 여기에 있는 물은 891g이야. 27, 27. 맞죠?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자, 그런데 내가 합쳐서 1800g으로 해야지 합쳐서 3600g 되는 거거든. 그러면 물을 추가로 넣어주는 양이 바로 y. 그렇지. 와, 이거 얼마냐. 그러면, 1 8 합쳐서, 저, 1800 돼야 되니까, 1800에서 이거 빼면 되겠네. 끝에 9 되구요. 그치? 800, 800, 90, 900, 어, 아우 빼, 힘들 800, 800, 1000에서 91 빼. 900, 91 빼면, 909 되네. 909. 그래서 Y는 909. 어, 개선 되게 어렵다. 9 하면, 909. 어, 맞네요. 맞죠? 909. 그리고 X는 900. 요거하는거야 아, 난 숫자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지? <웃음> 그래서 Y에서 X를 빼면 얼마 나오지? 909에서 900 빼면 9. 그래서 답은 9 되는 거야 9. 알겠죠? 조금 쓰는 게 있네요. 약간 계산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나머지 기본 계산은 다 해놓으시고 요거 가, 다에서 몰분율이 같다는 이런 의미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요거좀 체크 좀 해놓으시면 예,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다음 넘어갑니다. 평형상수 문제죠. 평형상수. 음, 평형상수 이게 아, 뭐다 봐서 알겠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몰수 p 곱하기 v 온도는 다 같지. 온도 같으니까 몰수는 pv야. 여기 써줄까? 아, 여기 써줄까? 몰수는 pv야. 그래서 빨리 몰수 한쪽으로 몰아버려야죠. 따라서 이거 곱하면 p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일몰이야. 아, p가 1이야 p가 일. p는 1이야 1. 대체? 자, 그러면 요거, 요거 곱하게 되면 전체 4몰 나오거든. 그런데이두 개가 x 몰 x 몰이니까 음, 너 이몰 있었어. 너도 이몰 있었고, 초기 몰수 우리가 결정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몰수 나오고 부피 나왔으니까, K값은 이렇게 하자고, 음, A의 몰수, 다음에 B의 몰수, C의 몰수, 그리고 부피에다가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면 되니까, V 이렇게 쓸수 있겠네. 질문이 뭐냐? 다는 처음에 A 이몰 B 이몰 놓고 실험을 했거든. 그래서 x는 4가 아니고 2가 되죠. 넌틀렸고 어? 자, 그래서 평형이 됐어. 이 평형 상태에서 도달했어. 그래서 평형 상수 1 줬어. 평형일 때양 구하라 이거지. 그럼 원래대로 하면 A 1대1 A하고 B만 있으니까 정반응만 우세, 우세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A는 얼마 나아 2에서 x 사라지고 B도 2에서 x 사라지고 그걸 여기 대입하고 부피는 1이니까 치워도 되죠. 그리고 C는 얼마가 남지? 어, 1XX 사라지면 X 생기니까 요 값이 1이다 해서 연립방향식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 보기 좋게 줬잖아 A, B도 똑같은 양 좋지. 개수도 1대 1이지. 그래서 하나만 슥 넘기니까 1A, 됐지? 그러면 A, B도 1B. 그러면 C도 1C, 부피도 1. 따라서 때려놓으면1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눈좀 많이 풀다 보면 이 정도 눈치좀 있어야 돼, 수험생은. 알겠죠? 따라서 굳이 이 시간 생계산해도 슥 하니까 나오네. 그래서 A 하나, B 하나, C 하나였다. 됐죠? 이렇게 들어가자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냐 하면, 이제 꼭지를 열어서 A 일몰을 추가한 거야. 그러면 딱 추가하게 되면, 초기, 어, 평형이 이동하기 전에 초기 값은 A는 이몰 있었고, B는 일몰 있었고, 다음에 C는 일몰 이렇게 있는 상태죠. 됐죠? 부피는 얼마가 됐지? 예, 3터 질문갑니다. 니은 이래서 가에 있는 음 a 하나, b 하나, c 하나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c의 몰분율은 전체 3분의 1이다가 맞지. 이 섞었을 때예요. 가와 나의 속 전체 기체의 양은 2x. x가 2니까 4몰보다 크냐 작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평형일 때 다시 뭐 얼마 갔어? 부피는 얼마야 때려놓고 그럼 평형 갔을 때 뭐? 뭐, 이게 X,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때려놓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럼, B, 평형값 비교한다라고 했었잖아. 따라서, 이두 개를 처음 섞었을 때, 요 값을 Q라고 하자고, Q. 됐지? 자, 그리고 이게 4 나온 거야, 4. 어? 4란 얘기 뭐야? 섞기 전에 사물이잖아 그런데, 아, 평형일 때도 4냐 물어본 거지. 어, 그, 그리고 나서 크냐, 작냐만 비교하면 되거든. 그 얘기는 아 현재 이동되지 않았을 때 이게 평형이냐 묻는 거네 따라서 우리 Q분의 K로 비교 한번 해보자고 Q분의 K, 즉 이것분의 이게 얼마냐 이거야 이게 평형이잖아 아, 요게 K, 이것분의 이거 그때 각 항목을 A는 몇배 됐지, B는 몇배 됐지, C는 몇배 됐어 그리고 부피는 몇배 됐어 해서 이 값이 했더니 값이 1이 나오면 음, 이대로 평형이야. 이값이 e 1보다 크면 음 정반응 우세야. 이값이 e 1보다 작으면 역반응 우세야 하시면 되니까. 식 그대로 갑니다. 자, A 몇배 됐죠? 여긴 2인데 여긴 1이잖아. 그럼 2분의 1배 됐지. 그거 밑에 분모 있으니까 2 곱해주면 되고. B 몇배 됐지? 1이 1 됐으니까 1 그대로 쓰면 되고. C의 몰수 얼마 됐지? 1이 1이니까 그렇지. 1 그대로 쓰면 끝. 다음에 부피는. 이건 3리터인데 이건 1리터잖아. 그럼 부피는 몇배 됐어? 3에 1 됐으니까 3분의 1배. 따라서 이 값은 1보다 작아. 1보다 작다는 건 뭐야? 오케이? Q가 더 크다? 이, 아, 잠깐만, 잠깐 1보다 작아. 맞지? A, B. A가 2몰 e 2. E. 잠깐만. 어, 자, 가와 나속 기체, 전체 기체의 양. 섞었을 때 전체 A는 2몰 e 맞죠? 다음에 B는 1몰이고 C는 1몰이고, 그리고 전체 부피 3리터, 여기는 1리터. 그럼 전체 기체의 양은 4보다 크냐 작냐? 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아, 어쨌든 뭐 Q 값은 1보다 작지. 그러면 Q하고 K 비교했을 때 Q가 K보다 크잖아. 다 해놓고 해, 이래. 그럼 Q가 K보다 크니까 Q를 줄여야지. 그럼 이 경우는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 그럼 이 반응에서 역반응으로 가게 되면 하나 사라지고 두개 생기니까 전체 변화는 증가거든. 그럼 전체 역반응 갈수록 전체 몰수는 증가하니까 아, 현재 몰수보다 더 많아져야 돼. 크다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네, 니은하고 디겟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한몇 번에 걸쳐서 이거 많이 써먹었잖아. 앞쪽 해설 강의도 다 해가지고 설명은 그때 다 했으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그냥, 차라락 하고, 요것도 풀리죠. 그래서 이제 3점짜리가 아니 2점짜리잖아요. 그만큼 단순하다, 이겁니다. 다음 넘어가요. 어? 자, 어, 이게 반응, 반감기와, 특히 이거 1차 반응이라고 아예 대놓고 했으니까 반감기에서 몰분율 구하는 거거든. 반감기에서 몰분율. 그 요거 제대로 하기 전에 샘이 여기다가 짧게 샘은요 방법 이용할 거야 하고 요 방법 이용할 거야 하고 몇개쭉쓴 다음에 그다음에 싹 지우고 내가 문제 풀이 한번 해 보려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b 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하나 치자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반감기가 1차할 때에는 여러분들 항상 많이 쓰는 게1 2 4 8 16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자, 반감기 반감기가 첫 번째 한번 지났다 합시다. 거기에서 A의 몰 분율 하나 해볼까? A의 몰 분율 어떻게 계산하지? 한번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숫자가 작은 게 편하니까 이렇게 갔다고 할까? 그 얘기는 뭐야? A가 두개 있었거든. 그런데 반간기 지나서 한개 됐다, 이거야. 따라서 위에 몰수 A 1쓰면 되고. 그다음에 그때 밑에는 전체 몰수 쓰잖아. 근데이 경우에는 전체 배달 량이 0이잖아. 그 얘기는 뭐? 애초 몰수가 처음에 반응 전이 2였거든? 그럼 반응 우도 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이 e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자 반감기 내가 두번 지났어. 그럼 두번 지났으면 뭘푼 유리야. b 만 따지면 돼. 요렇게 두칸 하든 이렇게 두 칸하든 이렇게 두 칸하든 똑 같은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요런 식으로 두칸 들어가면 돼. 그러면 A는 최종값 얼마 됐어? 1 됐어. 그렇지? 전체 몰수는 처음에 4였는데 전체 변화량 없잖아. 그럼 4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반감기 세 번이야. 세 번. 그럼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셋 갖다 치면 A는 처음에 8인데 1된 거야. 1 쓰시고. 대지 그리고 전체 몰수는 8인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8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라고 치자고. 그럼 이 경우에 전체 변화 얼마? 플러스 1이잖아. A가 사라졌어? 그만큼 더해줘? 이 뜻이야. 그럼 반감기 한번 지났어. 그럼 반감기 한번싹 이렇게 지나면 A, 1이라고 쓰는 거지 뭐. 그럼 전체 몰수는요? A 원래 2였거든? 그런데 1 변했지. 변화값은 1. 그 값이 1대 1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그대로 오케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반감기두번 했어. 여기서 짠짠. 그럼 A는 최종값 1이거든. 아이, N 써도 돼. N, 2, N, 4, N이니까. 1. 그러면 처음에 A4인데 얼마 변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3 변했지. 3 변했어? 그만큼 더해줘.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 반감기 세번 지났어. 짠, 짠, 짠. 그럼 A는 최종 1이야. 그러면 전체 값은 처음에 8인데 얼마 변했어? 7 변했지? 그만큼 더해줘, 이거야. 더하기 7. 그럼 이게 A의 몰분율 되는 거지, 뭐. 그치? 야, 그러면 B의 몰분율은 어떻게 되지? 자, 반감기 한번 지났어. 짠. A2에서 1. 자, 그러면 이때 변화량이잖아. B는 변화량이 2지. A 변화의 2배거든? 그럼 이때 a 얼마 변했어? 1 변했잖아. 똑같이 1. 그거에 2배 해준다는 거야. 전체 몰수는 여기 2에다가 1 변했지 변화가 1대 1이니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개수 한번더 다시 쓸게. 다시 한번 더. 쌤이요거 킬러 정목에서 했던 건데 혹시나 지금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까 봐 1, 화학 반응식 써야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2a 화살표 3b 개수는요. 우리 어쨌든 여기 여기 쓰는 값들은 전부 다 변화량 쓰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개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지? 어, 변화의 변화의 비가 2대 3이라 이 뜻이야. 그럼 요거 1, 1이면 변화의 비는 1대 1 사라진 만큼 생겨있고, 2대 3이면 너 어, A보다 B는 변화가 몇 배라는 거지 2분의 3배라 이 뜻이야. 전체 변화 얼마예요? 플러스 1. 야 그러면 이런 거네. A보다 B는 변화가 2분의 3배고. A보다 전체는 변화가 2분의 1배라고. 따라서 A 변한 것에 2분의 3 곱하면 B, B가 되는 거고, A 변화에 2분의 1 곱하면 그렇지 전체 변화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식 1, 2, 4, 8, 16 해가지고 뭐세 번만 할 거니까 이것 좀 필요 없겠다. 그럼 한번 했어. <웃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갖다 치면 되잖아. 그럼 최종값 A는 1이야, 1. 그럼 A 얼마 변했어? 1 변했잖아, 1. 그치? 그러면 원래 A는 2였었거든. 오케이? 그런데 변화는 그 A 변화에 반만 하면 돼. 2가 아니고 1이니까. 그러면 1 변했어. 그거에 2분의 1이니까 0.5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A의 볼분율이야 B의 볼분율 자, A 얼마 변했어? 1 변했지. 그거에 2분의 3배가 B야. 따라서 B는 1.5. 그러면 전체 몰수는 애초 A2였거든. 변화율 얼마냐? 1이지. 그거에 2분의 1만큼 해주면 돼. 더하기 0.5. 따라서 2.5, 2.5, 1, 1.5니까 합치면 1딱1 1 떨어지잖아. 두번 갔을 때 해볼까? 자, 시작. 짠짠. 따라서 최종값 A는 1이야. 스타트 A는 4였었거든. 초기값은 다 바뀌어. A밖에 없었다 치면. 그럼 여기서 A 얼마 변했어? 3 변했지? 그 변화에 반만 하면 돼. 1.5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1.5. 그러면 B는... 위에 B 쓰는 거야. A 얼마 변했어? 3 변했지. A는 3 변했는데, 그거에 몇 배라고? 2분의 3배. 전체는 4에다가 똑같이 1.5.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냥 몰수, 몰수가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화학 반응식 조금 이용해서. 지워도 되겠지? 이해했으면, 이제부터 들어갈 거야. 바로 뭐냐? 자, 문제. 진몇 번이지? 17번이죠. 어, A로부터 B하고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자료가 몰 분율 나왔어. 몰 분율은 전체 몰수 분의 A의 몰 수잖아. 그치? 따라서 쌤이 여기다가 전체 변화량 플러스 1을 써줄게. 아, A 변화의 절반이야. 원래 A값의 변화에다 A값에 더하기 A 변화의 2분의1배해주면 전체 값이 나와버린다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두 개의 강철 용기에 초기 A는 같이 집어넣은 거야. 자 초기 A는 같이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자료가 뭘 분율 구하래. 게다가 뭘분율에 B거든. 그럼 봐봐. 1, 2, 4, 8 이따 치자고. A가 뭐 B되는 반응이 있다 치자. 전체 변화 빵이고 그러면 반감기 한번 지났어. 그러면 초기 A를 2가 1 됐다 치자고. 그럼 뭘 분율 얼마야? 전체 몰수는 이 그대로고. A 남은 게 1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치자고. 초기 A값을 내가 다르게 했어. 그러면, 이때, 초기 A8인데, 변화가 빨리, 빵이니까 8일 거 아니야? 최종 A는 4잖아. 똑같잖아. 오케이? 즉, 스타트를 8부터 하든, 4부터 하든, 2부터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뭘 분류는 똑같이 나와. 개수를 달리해도 똑같이 나와. 어쨌든 이게 N, 2, e, n 4N, 8이니까. 어차피 N은 또다 치워질 거고. 오케이? 따라서 이 얘기가 뭐냐고, 요거는? 뭔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니, 이거를. 1. 자, 1, 2, 4, 8, 16만 할까? 32? 오케이? 그래서 이거 A의 몰 분율의 B잖아. 그러면 나는 최종값을 1로 할 거야. 즉, 반감기 한번 지나면 이렇게 왔다 할 거고 반감기 두번 지나면 이렇게 왔다 할 거고 반감기 세번 지나면 이렇게 왔다고 해서 우리 A의 몰 분율은 A의 몰수하고 전체 몰수거든 근데 최종 A의 몰수는 1로 내가 다 똑같이 맞춰버리라고 버릴라고 어쨌든 B니까 따라서 이거는 뭐야 20분과 40분일 때 A의 몰분 유래비는 그럼 전체 몰수비야 전체 몰수비 오케이 아. 자 그러면 이게 11과 47 나와야 되거든 해볼까 그러면 내가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 두번 지났을 때, 순서대로 써볼까요, 옆으로? 음, 한번 지났, 아, 한번 지났을 때, 두번 지났을 때, 세 번, 네번 지났을 때, 전체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맞춰보지, 뭐까, 아쉽고. 됐죠? 에? 자, 최종 값을 일로 맞춘 거예요. 스타트 값을 맞춘 게 아니고. 그러면, 자, 갑니다. 어이! 여기서 반감기 한번 지났다, 여기서 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최종 A는 1이야. 그럼 전체 몰수는? 원래 a 몰수에다가 변화량 더하는 건데 원래 a 몰수는 2였거든 그런데 변화는 1 변했잖아 그런데 개수가 2대 1이니까 1 변화에 반을 곱해 딱 반만 더해주라 이거야 그러면 이때 전체 몰수 값은 상대 몰수의 상대 값은 얼마가 되지 2 더하기 0, 1 곱하기 2 분의 1 0.5 더하면 되죠 그래서 2.5 2.5n 되겠죠. 그럼 반감기 두번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면 돼. 최종 A는 1이야. 오케이? 그러면 처음 값은 4였는데 변화량 얼마야? 3 변했지. 그거에 반해서 더해줘. 1.5 더하면 돼. 그럼 4에다가 1.5 더하면 5.5지 뭐. 반감기 세 번이잖아. 이렇게 간 거야. 처음 값은 8이야. 얼마 변했어? 7 변했지? 그거에 2분의 1배. 3.5 더해주면 돼. 8 더하기 3.5니까 11.5. 반감기 네 번. 그러면 전체 몰수? 처음 초기엔 16이야. 얼마 변했어? 15 변했잖아. 15의 반, 7.5. 그럼 16에다가 7.5 더하면 23.5. 이런 식으로 해서 몰 분율이고 뭐고? 뭐 숫자, 암기? 그냥 뽑아내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충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한 것처럼 이몰 분율의 비, 마지막 A의 몰수를 1로 다 맞춰놓은 거거든. 그럼 밑에 전체 몰수의 비인 거지. 뭐. 그때 전체 몰수의 비가 11과 47 나왔어. 오, 음, 두배 시킬까? 다 0.5, 0.0, 0.0, 0.5니까? 아니면, 이 녀석을 반 나눠 놓을까? 오가 들어가도록? 20? 얼마니? 3.5. 그렇지 그럼 5.5와 23.5 관계잖아. 5.5와 23.5 관계잖아. 오케이? 와, 하나는, 반감기 몇번 지났어? 두번 지난 거. 하나는 네번 지난 거. 아, 두번 지난 거, 네번 지난 거. 두번 지난 게 20분, 네 분, 네번 지난 게 40분. 반감기 10분, 그 10분, 요거 딱 뽑은 거야. 반감기 10분.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5하고 11이지 뭐. 그럼 5일어 나누면 2.5 여기 하나 있고, 11 나누면 5.5 이거잖아. 반감기 한번 지나고 두번 지난 거, 한번 지나고 두번 지난 게 20하고 40분. 그럼 이다 여기 반감기는 20분을 이렇게 그냥 뽑는 거지 뭐. 그래서 요 아까 말한 그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써놓고 딱한 다음에 맞추시면 돼. 그냥. 됐죠? 그럼 하나 했어요. 야, 반감기가 t2가 더 기네요. 속도가 느려서. 온도를 낮췄나 보죠. 막.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찾았고. 또 하나의 자료가, 그럼 반응 시간이, 아, 조건이 있네. 처음에 같이 스타트 한 거야. 그럼 반감기 네번 지난 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제 시작점을 요걸로 맞춰놓자고. 그럼 맞춰놨을 때, 음, 잠깐만, x도 구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품자량도 뽑아야 되네? 음, 하죠 뭐. 예. X 먼저 구할게요. 이거 반감기 몇번 지났어? 세번 지났지? 반감기 세번 지났으니까 시작. 하나, 둘, 여기서 딴딴딴. 딴, 딴. 초기 A를 8로 잡으면 되지 뭐. 따라서 마지막 A는 1 됐어요. 그럼 밑에 전체 몰수는 초기 A가 8이거든. 맞지? 이거. 자, 그런데 전체 변화량은 A 변화의 반만 더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반만 더하면 되니까 A 얼마 변했어? 7 변했지, 오케이? 그것에 반, 3.5, 8에다가 3.5 더하면 돼. 여기 더해놓은 것 같은데, 오케이? 11.5. 됐죠? 그럼 얼마 나와요? 23분의 2 떨어지지. x는 바로 나왔네, 23분의 2. 이거 가지고 품자 한번 계산하면 되겠다. 스타트는 같애. <웃음> 자, 그러면 요거부터 시작하자고. 같은 질량 나왔다 했으니까부터 출발. 그러면, 이래서, 20분이니까, N은 반간기 몇번 지났어? 응. 한번 지났지? 그치? 아, 두번 지났지? 그럼 여기서 두번 지나면, 두번 지나면, 자, 짠, 짠. 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원래 a 의몇 배가 된 거야? 4분의 1배된 거지, 뭐. 어, 아, 어떻게 잡지? 이건 참, 이거는, 아, 부피죠? 물로, 잠깐만. 질량질량 아,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어쨌든 이거 뭘수로 바꿔야지 우리가 분자량 계산할 수 있으니까 초기 A를 내가 4A에 있었다 할게. 그러면 여기서는 방식포 20분이니까 반감기 두번 지났잖아. 반감기 두번 지나면 A가 얼마 생겨? 1A 남지. 그럼 1A 남았으니까 A 얼마 사라졌어? 3 사라졌지? 그거에 반만큼만 생기면 돼. 2대 1이니까. 그럼 C는 얼마? 2분의 3C. 그게 6g이라고. 그럼 2분의 3C가 6g이니까 C 하나 무게 얼마야? 4지. 분자량은 위에 쓰자 4. 다음에 n 는 반감기 20분이니까 반감기 한번 지났잖아. A가 4A 있었거든? 그럼 반감기 한번 지났으면 2A 남겠네. 그럼 A가 2m e 사라진 거야. 변화량이 같잖아. 그럼 B도 2m e 생기겠지? 따라서 여기는 B몰 2m. E B 두 개가 5g이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질량 보존 따라서 4 곱하기 1, 4. B 두개 무게를 쓰면 되지 얼마예요? 5. 그러면, 스, 질량 보존 따라서 화살표는 입골하면 몇그 g 나오지? 어, 9g. 그럼 A 하나 무게 얼마야? 2분의 9 나오지 만 질문 가요. X, 23분의 2. 여기다 쓸까요? 23분의 2 곱하기. C의 화학식량은 4. A의 화학식량은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떨어지죠. 2 a 가 9g 나왔으니까. 화학식량 비니까 뭐. 따라서, 어, 이거 이거 쓱쓱 지워지잖아. 그치? 더안 지워지나? 그러면 4, 2, 8, 4, 3, 12, 92, 위에는 9. 이거 맞나 모르겠다. 어, 밑에 보기 아 있네요. 답 1번에서. 보기를 띄워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다 써놓고 나니까 복잡하네. 그래서 이게 17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 속도, 반감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그렇구나 하고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해놓으시고 변화량까지 해서. 그러고 나서 따따따 숫자 가지고 아 변화율이 2대 2대 1이구나. 전체는 플러스 1이구나. 2대 2대 1대 플러스 1이구나. 그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계산이 좀더 편하고 결국 1차 반응은 이런 노가다 좀 하셔야지만. 갑니다. 끝. 다음. 기체의 화학 반응인데요. 이건 뭐 화학 반응식 조금만 알면 쉬운 거죠. 이것도. 어, 슥 봤을 때 온도 변화시킨 게 없으니까, 몰수는 PV. 딱 하나 잡아놓으시고.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화학 반응식은 저기 있고. 자, 요렇게 해서 V는 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1 곱하기 3이니까 3. 그런데 여기에 A하고 헬륨이 1대2의 몰수비로 있다 했거든. 따라서 너 1몰 있고 2몰 있다 쓰면 되죠. 뭐. 헬륨은 반응 안 해요. 항상 2몰. 자, 거기에 B를 조금만 집어넣은 거야. 슉 하고 조금만 살짝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막은 다음에 이걸 빼고 반응을 시킨 거죠. 그래서 A하고 B를 반응시켰어. 그랬더니 반응이 완결된 후 압력은 일기압이거든 그때 여기 실린더, 일단 잠겨있어. 실린더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3리터야. 압력은 일기압이야 어? 압력은 일기압인데 3리터야? 그럼 전체 몇 개? 3몰 있다 이거야. 3몰. 그런데 부피는 3리터인데 C의 부분압력이 3분의 1이야. 야, C의 부분압력에 C의 부피하면 C의 몰수 나오잖아. 따라서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C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엔 헬륨은 반응 안 하고 여전히 몇 개가 있지? 두 개가 있거든. 그러면 합쳐서 3몰이니까 그 얘기는 뭐야? A는 다 사라지고 없어. 대체? A 하나 다 사라졌더니 C가 음짠 하고 하나가 생겼어. 그럼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바로 뭐지? 그럼 변화량의 B. 개수비. 따라서 A와 C는 개수비가 같아. C이니까 A인 것이 뭐. 여기서 하나 바로 뽑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B는 0.5가 왔던 거야. 반응이 2대1이니까 0.5가 왔다, 이게. 그 다음에 이 e, B 다 없애고 이제 꼭지 열어서 골고루 섞은 거죠. 이제 어차피 C, A가 없으니까 B를 넣어도 반응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안에서 골고루 내가 섞었더니 여기 부피는 4리터 된 거죠. 그럼 이쪽에는 몇개 있냐면 압력은 일기압이니까 4몰 있는 거거든. 여기는 몇 몰인지 몰라요. 오케이 부피를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C의 몰분율 야 몰분율은 전체 몰수와 C의 몰수 관계하면서. 그런데 C의 몰수는 1몰이잖아. 그럼 전체 몰수는 얼마? 5.5몰 있다는 것이 뭐? 야, 그럼 5.5몰? 그런데 이 5.5몰 중에서 첫 번째 C 하나, 헬륨 두 개. 3몰은 C와 헬륨이거든. 그러면 남은 2.5몰은 바로 누가 되는 거지? 그럼 B가 되는 거지. 아, B가 2.5 있었어. B가 2.5. 됐니? 아, 그러면 여기 남은 B가 2.5인데 처음에 넣어서 반응시킨 B가 0.5거든. 그럼 애초 비는몇개 있었어? 세개 있었다는 걸 이렇게 뽑는 거고 그럼 X 압력은 부피만 하면 되죠 부피는 이걸로 하는 거죠 전체가 5.5거든요 압력은 1기압이거든 전체가 5.5 따라서 전체 부피는 얼마? 5.5L야 그런데 여기가 몇 리터? 4L라고 나왔잖아 이쪽이 4L 합쳐서 5.5L 그럼 여기는 몇 리터? 1.5L 압력은 얼마? 압력 곱하기 부피가 몰수 나와야 되니까 2기 e 압되는것이지 뭐. 그래서 X는 2. E, X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2점짜리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는 그러니까 화투하는 친구들은 화학 반응식 양쪽 관계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뭐 반응 속도에 대한 이해, 화학 평형 계산 그다음에 기체 파트 계산 이거 다 하는 거죠. 벌써 그것만 해도 점수가 몇 점이에요. 10점 넘어가잖아. 알겠지? 네, 걸로 이쪽 파트 해석 끝. 문제 풀이 끝. 해석이 된다. 네, 이제 19번 갑니다. 19번. <웃음> 이것도 반응속도인데 숫자 노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앞쪽에서는 몰분율 비 나왔거든? 그런데 N은 B하고 C의 압력이야. 압력. 강철 용기잖아. 부피 같아 지워. 다음에 온도는 온도는 T로 항상 일정하지. 온도 T 일정하니까 반경기도 일정하겠다. 그렇지? 어 1차 반응이니까 반경기도 뭐 실험 이든 실험이든 똑같을 거고. 그렇지? 그럼 반경이 같은 거. 그러면 온도도 지워 일단. 그럼 PV는 NRT에서 부피 지우고 온도 지우면 압력이 몰수니까. 그럼 B하고 C의 몰수야. 그럼 B, C, 몰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오케이? B, C, 몰수 합. 그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 속도라는 건 화학 반응에서 시간 항목만 한개더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1, 2, 4, 8, 16, 32, 64 이렇게 달리자고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전체가 아니고요. B하고 C만 나타낸 거잖아. A, B, C 합친 전체면 전체 변환을 화를쓸 건데 B하고 C만 묶었으니까 좋아요. 저도 묶어버릴게. B, C 합쳐서 개수는 2라고. 그럼 이 의미가 뭐지? A가 하나 사라졌어? B하고 C는 그거의 두배만큼어 거꾸로 B, C가 2 e 생겼어? A의 변화는 그거의 딱 절반만큼. 그럼 그거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10분. 에이, 되게 A도 보기 좋게 써놨어요. 48 생겼잖아. 그러면 변화율. 자 64가 32 됐어. 64가 32 됐어. 얼마 변했지? 32. 32가 16 됐어. 얼마 변했지? 16. 이게 A의 변화율. 16이 8 됐어. 얼마 변했어? 8. <웃음> 그렇지? 그러면 생성물은 계속 3 2이 변했고 생겼고 16 생겼으니 이걸 합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누적해서 가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10분 동안에 48 생겼어. 야, 이 새끼 이새끼동안 하니까 48이네. 그렇지? 한 칸, 두 칸. 반경기 두번한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보니까 여기서 이 과정에서 48이 63 됐어. 그럼 얼마 변했니? <웃음> 얼마 더 증가했지? 10이야? 48? 48? 15더 증가했네, 15. 야, 그러면 15더 증가한 거뭐 있어? 야, 에, 에, 에, 에 합치니까 15 나오잖아. 아, 처음 10분 동안에 땅, 땅두 칸. 그 다음에 20분 동안에 땅, 땅, 땅, 땅네 칸. 반감기 5분. 반감기 둘다 5분인 거야, 5분. 오케이? 그럼 반감기가 5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비교해 주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두 칸만 더 가면 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 요만큼만더 가면 되니까 얼마 더 하면 돼? 1 0이더 하면 되시 뭐. 따라서 여기에 1 0이더 하면 60A. A 깔까? 그래, A1로 까자 귀찮으니까. A1로 까버리자. 어차피 밑에서도 A 구하는 게 아니고 A분의 B 이렇게 몇 배인지 물어봤으니까. 이거 구했죠. 그럼 애초 0초일 땐 A0 있겠지 뭐. A0가 얼마냐 할수 있잖아. 그러면 0초일 땐자 여기까지 반감기 10분일 때 반감기 두번 지났잖아. 반감기를 짠짠 두번 해서 이만큼 내가 더해줬거든. 그러면 개수가 같다면 A는 얼마 있다고? 어? 애초에 64였구나. 그런데 개수비가 생성물과 반응물 개수비가 1대2잖아. 어, 이 녀석 변화에 반해줘야 된다니까. 따라서 A는 64가 아니야. 이거의 반이야. 그럼 반이니까 얼마? 32. 3 2 a A는 귀찮아서 깠어요. 어? 따라서 실험 1에서 애초 A의 값은 32A라고 다 우리가 쓸수 있는 거야. A의 구분합력이겠지 그러니까. 실험에는 A만 집어넣었으니까. 자, 실험 2가 할까요? 자 여기서 이거 얼마 변했어요? 3B 변했잖아, 3B. 3과 관련된 거요두개 더하면 되지. 맞지? 아, 3B. 10분 동안의 3B. 그럼 여기 10분 동안에는 어또 어, 10분이니까, 10분이니까 요만큼 더해주면 되겠네. 12. 따라서 11을 더해서 이거니까 11을 빼면 얼마? 80B.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음 다시 이거 더해주면 되겠네. 48 나온다야, 48. 그러면 48을 더해서 80 나왔으니까 48을 빼면 여기는 얼마? 32B 이렇게 되는 거야. 32B. 오케이? 자, 그런데 요 값은 주의 A, B, C 다 합친 거야. B하고 C 합친 거야. B, C 합쳤잖아. 그럼 이게 바로 B. 아, 애초 B는 32가 있었어. 32B가 있었어, 이거야. A하고 B가 1대 1이면 a요, 이게 A고 이 이게 B거든? 근데 이게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 B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smallB가 얼마인지 A보다 smallB가 몇 배인지는 뽑아내주셔야지. 그걸 여기서 하는 거죠. 앞쪽 문제는요. 초기 A를 같이 줬어. 이건 초기 A가 달라. 초기 A가 같다는 말이 없잖아. 그냥 단지 실험 이는 A하고 B를 섞었다는 것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 자료 매우 중요한 게 나와 있네. 실험 1에서 10분일 때, 실험 2에서 20분일 때 A의 양 나왔어. 그 값이 와, 같다라고 돼 있어. 야, 반감기가 5분이라면서. 그러면 10분이 지나면 애초 A는 몇 배가 돼? 반감기 두번 지났으니까 4분의 1배. 자, 2에서 A가 얼마인지 모르겠거든? 그럼 2에서 A의 양을 a 제로 프라임이라고 하자고 20분 지났잖아 그럼 여기에서 A의 양은 어 4분 16분의 1배 <웃음> 원래 값에 근데 이게 같다며 <웃음> 그 얘기는 바로 뭐야? 아, 실험 1보다 실험 2에 있는 A의 양이 4배 더 많다 이 뜻이지 뭐 4배 더 많아 이거에 4배 그럼 여기 A는 얼마 있어? 어, 4, 3, 12, 4, 2, 8, 128. 정확히 말하면 128A 되는 거죠. 128A. 대 대체 오 그런데 얘는 128인데 이건 A하고 B의 관계를 어떻게 뽑죠? 쌤이라고 치면 이걸로 하면 되죠. 반감기 몇번 지났어요? 두번 지났죠? 자, 요거 쌤이 이쪽 밑에다 바로 쓸게요. 이 과정에서 얼마 증가했지? 48B가 증가했잖아. 맞지? 그럼 합쳐서 두 합쳐서 48, B야. 그거에 반을 하면 A의 변화가 나오는 거야. A의 변화. 오케이? 그럼 이거에 반을 하면 A의 변화인데 야 반감기 두 번이 지나면 반감기 두번 지나면 A는 원래 양이 얼마가 돼? 아,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좀이 새끈하게 나오지? 음, 48. 그럴까요? 응. 아. 128, 48, 3, 32B 3 스몰 B가 어, 아 그냥 합시다 응. 그럼 이 과정에서 어, 이 녀석이 이만큼 변했거든 48B만큼 그런데 그거에 반하면 A의 변화라니까 그럼 이거에 반하면 2분의 1 그게 A의 변화 그런데 A는 얼마 변했어? <웃음> 반감기 두번 지나면 반의반에서 4분의 1배 되잖아 그럼 원래 값에 얼마? 그렇지, 128에 4분의 3만큼 변했거든, a는.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오, 계산이 막떨어지려고 해. 34, 12, 38에 24안 떨어지고. 요거, 요거, 요거, 요가면 3 1은 3, 36, 18. 그다음에 요거, 2, 2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지? 요거 안 나뉘어지나? 16, 6, 7, 8, 86에서 8 되네, 8. 어이고, 8 된다, 8. 그렇지? 따라서 이 값은 예. B는 4가 떨어지네요, 4. 아, 좀 다르게 쌈박하게 안 되나? <웃음> 한 번만 할걸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한 번만 할 걸. 왜냐하면 반감기 한번 지났다면 그 변화 나오니까, 그게 더 편할 텐데. 굳이 반감기 두 번으로 했다. 반감기 한번 지나면 변화 나오는데. 즉 뭐냐하면. 그냥 반감기 처음 한번 지났다 하자고요. 요 값, 요 차이값 하지 말고. 반감기 한번 지나면 A 얼마 돼? 64 되죠. 64가 사라졌거든. 그거의 두배만큼 B씨 생기니까 64 곱하기 2만큼 B씨가 생겼어. 그런데 반감기 한번 지나면 요 라인이잖아. 얼마? 32B. 이게 더 편했겠다. 그렇지? 32B. 따라서 B는 예 4가 떨어지죠. 괜히 숫자 더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B는 4가 나온 거야. 4. 즉, 뭐지? A가 1일 때 B는 4다. A가 1일 때 B는 4다. 삭지우게요 4, 4, 4, 4, 4. 네. 따라서 A가 1이면 B는 4니까 요 값은 내가 4라고 치면 4, 3, 12, 4, 2, 8. 와, 애초 A하고 B는 같은 양이 있었던 거네. 그럼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문제 풀수 있죠. 풀겠습니다. 기억. y, x분의 y 구하라 했어요? x 얼마 나왔죠? 요거죠. 60a. 그대로 다 써줄게. 60a. y가 여기 있죠. 32b. 그러면, 48에 32, 41은 4, 45,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땡. 다음에, 음, 아. 1과 2에서 반응속도인데 반응속도는 A농도에 비례한다며 온도는 같으니까 K는 지워도 되거든. 그럼 농도가 몇 배인지만 하는 건데 똑같이 반감기 두 번씩 지난 거야. 원래 값이 반감기 두 번. 그런데 애초값이 1보다 2가 4배 더 많았거든. 따라서 반감기 두번 지났을 때 A의 농도도 A가 4배 더 많겠네요. 따라서 속도도 이 녀석이 4배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것도 양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다음에 세 번째. 1과 2에서 0일 때 전체 압력. 음, 부분 압력의 합이 전체 압력 아니야? 그러면 실험 1에선 A밖에 없어, 32. 실험 2에선 A가 128이 있고, 다음에 B도, small b가 4니까, 음, B의 압력도 128이야. 그러면 32, 요거 4배죠? 요것도 4배죠? 그럼 4 더하기 4니까, N은 얼마? 8 떨어지는 거죠, 뭐. 8. 그래서 땡. 그래서 맞는 건, 리은 하나 되는 거야. 됐지? 예, 요게 19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방감, 그 반응속도 쪽은 개수비 관계를 좀잘좀 좀 알아놔. 네, 그러면 계산이 편하다고. 넘어가요. e 네. 2A 더하기 B가 E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대표형 상수 K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온도 T에서 실린더 가에는 C만 있고요 어, 우리 몰수는 뭐 온도가 다르네. 소줘야지 몰수는 PV 나누기 T. 요거 써먹을 거예요. 따라서 T는 그냥 1로 어버릴게요 1. 어, 온도 1, 압력 1, 부피 1, C 1몰 딱 썼습니다. 초기에. 어 1g이 C 하나잖아. 그럼 여기도 1g이면 C 하나. 그런데 온도 1, 압력 1, 부피 2니까 전체 2몰 되거든. 그럼 A 하나 있는 거지. 뭐. 여기는 A하고 C가 1몰, 1몰. 저기는 C만 일몰,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섞었어. 그럼 여기는 C 있으니까 역반응 무세해서 진행되겠지 뭐, 역반응. 다음에 이거는 A, C, B가 없으니까 역반응 무세하게 진행되겠지 뭐. 자,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 평형이 되었을 때 주어진 게 가는 밀도만 나와 있고, 나에 대해서 이거저거 풀어보라는 거야. 그럼 나속 기체의 부피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형상수 K를 셈이 뭘로 쓸 거냐 면 여기다 씁니다. 부피 나왔으니까 몰수로 쓰셔, 뭐. A 몰수의 제곱, B 몰수의 1승, 그 다음에 C 몰수의 제곱,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면 그냥 V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뭐. 대체? 자, 그래서 부피 나왔는데, 우리 몰수 쓸 거니까, 부피는 부피대로 두고, 두고, 빨리 몰수로 계산해야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때, 전체 변화는 플러스 1이에요, 개수가.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2였거든? 온도는 1, 압력은 1, 부피는 4분의 9. 어? 그러면 전체 몰수도 4분의 9네. 그럼 우리가 변화량 쓰면 좀 편하니까. 그러면 전체 2가 4분의 9 됐어. 즉, 4분의 8이 4분의 9 됐어. 얼마 변했지? 예, 4분의 1 변했잖아. 아, 그래서 실험 나에서 첫 번째 전체 변화가, 어, 역반응으로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A 얼마 변하지? 전체 변화의 두 배잖아.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에 두배 하면 어, 2분의 1 증가지 뭐 0.5 증가지. 그래서 a는 그렇지. 여기는 a 쓰고 여기쯤에 b 쓰고 여기쯤에 c 쓸게. 그래서 a는 1에다가 0.5 증가했으니까 1.5. 됐죠. b는 없다가 생겼잖아. 그런데 전체 개수 플러스 1, b도 개수 1이니까 4분의 1 생겼어. 저는 아, 4분의 1 써야겠다. b도 4분의 1이죠. c는 전체 변화의 두 배만큼 해주면 되잖아. 그럼 4분의 1, 여기니까 사라졌어. 그러면 C는 얼마? 어 그거의 두배니까 2분의 1, 0.5 사라졌어. 그럼 여기서 0.5 사라졌으니 C는 0.5 있는 거지만. 대체? 그리고 부피 나왔잖아. 그럼 몰수 나왔으니까 K값 대입하면 요거 K값만지는 계산할 수 있겠다. 그치?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온도를 바꿨어요. 그럼 온도를 바꿨을 때 몰수는 3리터라서 산물니야 이거 계산해 줘야 돼. 따라서 압력은 1이야, 1. 부피는 3이야. 나누기 온도, 4분의 5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5분의 10이 떨어지게 되지. 5분의 4, 3, 12. 그럼 몇몰 나오는 거야? 2.4. 아, 너는 2.4몰. 또 써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요거부터 출발할게, 세미. 자, 2였는데 2.4.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얼마 변했지? 어, 0.4 변했어, 0.4. 2가 2.4 됐으니까. 따라서 그거의 두배만큼 A를 더해주면 되니까 A는 어 0.8 생겼어. 따라서 A는 1.8. 다음에 B는 같죠? 0.4 더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B는 0.4. 다음에 C는 음 그거의 두배니까 0.8 사라졌어. 1에서 0.8 사라지면 0.2야 이렇게 쓰는 거죠. K값을 왜안 구했냐? K1분의 K2 구하는 거라면서? 따라서 첫 번째 K1분의 K2 대입해서 하지 뭐. 따라서 1분의 2 묻는 거잖아. 그럼 A가 몇배 됐지? B가 몇배 됐지? C는 몇배 됐어? 그리고 부피는 몇배 됐어? 그렇게 따져주면 되잖아. 됐죠? 가겠습니다. C부터 할까요? C는 몇배 됐어요? 1분의 2. 5가 0점이 됐으니 5분의 2. 5분의 2배인데 제곱시키라고 했으니까 25분의 4. 다음에 A는 몇배 됐었는데 문제는 분모 위치에 있으니까 어쨌든 1분의 2. 그럼 뒤집으면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a는 2분의 1몇배 됐어? 이걸로 하죠. 그러면 18이 15 됐으니까 3, 5, 15, 3, 6, 18. 6분의 5 배. 그거의 제곱이니까 6분의 5의 제곱이니까 6 곱하기 6, 5 곱하기 5,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지? 순간 이게 봤어. 지워질 것 같아서. 다음에 b도. 이것뿐에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0.4가 4분의 1 됐어. 0.4분의 4분의 1이니까 얼마지? 4, 4, 16. 1.6분의 1. 1승이니까. 어 너는 1.6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대체? 아. 맞죠? 0.4 나오면. 예, 맞아요. 다음에 부피는? 음, 분자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4분의 9리터가 3리터가 됐어. 그러면은, 위에 것분의 아래 거 하면, 9분의 4 곱하기 3. 어, 3분의 4 떨어지겠네. 3분의 4. 대체? 아, 3 곱하기 9분의 4니까, 3분의 4. 부피 1승이니까. 요게 K1분의 K2야. 그럼 계산하면, 아따, 숫자가, 이런 것좀 예쁘게 주면 안 되니. 4, 4, 16, 1.6이니까 10. 아, 66인 줄 알았어. 66에 36이죠? 그러면 2로 나누게 되면 2, 5, 10. 2, 3은 6. 그러면 3, 3은 9. 9, 6에 54. 위에는 5. 예, k 1분에 K2는 9했어요. 이제 X 구해야 되는데 X가 문제인 거야. 시간 그래서 왔다, 5 4분에 5인데 분명히 C밖에 없으니까 역반응 우세거든 그럼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음 전체 부피는 증가하죠. 그럼 전체 부피 증가하니까 밀도는 이때 밀도가 얼마야? 1리터 1g이거든. 그런데 밀도는 부피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 값은 1보단 작을 거야. 따라서 여기에다가 1보다 작은 걸 곱해서 찾아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마도. 뭐 보통 우리가 화투 같은 경우는 보기 같은 경우 역산해서 보기에서 막 조건만 들고 찾고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54분의 5보다 작은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숫자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찾았을 때요 값보다 작은 게 보기에 두개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아 진짜 의도가 정말 계산하려고 시켰나 싶은데 해야죠. 계산합시다. 자, 그래서 C가 1몰 있었어요. 그러면 종결점에서 A하고 B하고 C가 있을 텐데. 그러면 계수가 2대 1이니까 이거 좀 편하게 돼 있어요. 쉬. A가 2X? 이게 X니까 N으로 할게. 2 n 몰이 있어. 그럼 B는 n 몰이 있어. C는 2N 사라지니까 1-2N이야. 그리고 전체 몰수는 얼마? 다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N이야. 그런데 압력이 1이고 온도가 1이잖아. 그러면 몰수나 부피나 같으니까 요 값이 전체 부피가 돼 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때려 넣어서 요값 K와 같은 걸 따져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이때가 평형이야. 그럼 이때가 평형이니까 이때 평형선수가 K1이야. 그런데 이때 평형선수가 K1이라며. 따라서 a 랑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내가 비교를 하려고. 즉, a 보다 애가 A가 몇배 됐어? 넣고. B가 몇배 됐어? 넣고 C의 몰수는 몇배 됐어? 넣고 그리고 부피는 4분의 9리터인데 이거는1 더하기 N리터잖아. 부피는 몇배 됐어? 딱 때려 넣었을 때그 값이 얼마? 1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평형인 거지. 1일 때 N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C 곱하기 V 제곱이 C가 몇배 됐어? 부피가 몇배 됐어? 이값 C. 요거 샥 넣은 것 빼리면 A 제곱 곱하기 B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요거 쓸게. 갑니다. C. 아신 진짜 기 싫다. 몇배 됐지? 0.5가 이거 됐어. 그럼 N은 2분의 1이니까 여기 2 곱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요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제곱시켰으니까 2의 제곱 4. 1-2N배 이거의 제곱. 자, C가 몇배 되는지 했어. 어이? 다음에 부피. 4분의 9가 이거 됐어. 그럼 이것분의 이거니까 부피는 9분의 4 곱하면 되겠죠. 부피는 다행히 1승이네요. 밑에는 9, 위에는 4. 그리고 1 더하기 N 이렇게 됐어. 요 항목 끝. 이거를 A는 몇배 됐죠? 1.5가 2N 됐어요. 그럼 1.5분의 2N이니까 3분의 4N, 그거 제곱이잖아. 3, 3, 5, 9, 4, 4, 16, N 제곱. 다음에 B는 4분의 1이 N 됐어요. 그럼 몇 배? 4N 배 됐잖아. 1승 곱하기 4N. 아, 9, 9지워주고 4, 4, 16지워주고 됐죠? 그럼 이거를 풀면 예. 4N 제곱 마이너스 4N. 정말 이거 해야 돼? 다음에 N 더하기 1. 진짜 이게 화투야? 근데 갈수록 너무 심하네. 4n3승. 그러면 요거 싹 넘어가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계산하라고? 어, 4n제곱 더하기 n. 1 더하면,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2, 4n3승. 이 정도는 다 합니까, 여러분도? 어, 싹싹 지워지죠. 어휴, 당이 딱딱 지워지게 돼있네. 그럼 이거가 마이너스 3n. 아, 넘어가면 1. n은 3분의 1 나오네. n이 3분의 1. 얘는 3분의 1. 그럼 부피가 얼마 나오지? 아, 부피는 3분의 4리터. 질량은 항상 보존. 1그램일 거 아니야. 그러면 부피 분의 질량 하면 되니까 X는 얼마? 4분의 3 나오죠. 질문. 여기에 X 곱하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X 4분의 3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3 나뉘어지네요. 3인은 3. 3, 3 7, 21, 3, 8, 24. 됐죠? 에? 그러면 41은 4, 48이 32, 7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있네요. 보기가 72분의 5.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좀 다른 힌트라도 주지. 그럼 저걸 꼽해가지고 그쵸? 그냥 기니지로 해서 했으면 좀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필요하면 계산해야죠.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20번 화평형에서 학 계산 문제 풀수 있고 그, 지금까지 총평하면, 이제, 어쨌든 이게 힘든 건, 딱세 개잖아요. 기체. 아니, 뭐, 중화반응도 힘들 수 있어. 근데 그 개념, 중화반응 양, 중화반응 그, 산연기 평형에서는 개념, 그리고 그걸 통한 시계의 완전한 이해. 그러면 아주 쉽게 풀수 있어. 그 개념이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계산할서 힘든 거는 기체, 화학 반응식 잘해야 되고. 다음에 평형 화학 반응식을 잘해야 돼. K값도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가장 많이 쓰는 게뭘수죠 그리고 어쩌다가 쓰는 게 몰분율이잖아요, 그렇 그거 좀 이해해서 K1 분의 K2, Q 분의 K 좀쓸수 있으면 좋고, 그러면 좀 편하게 가요. 화학 반응식 기본 다쳐 보시고, 다음에 반응 속도에서 반감기 쪽 같은 경우는 1, 2, 4, 8, 16, 32, 거기에서 누적되는 개념과 차이가 개념 좀 보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개수비 한개더 집어 넣는 거지 뭐2대3대 플러스 이런 것처럼, 그러면 계산이 좀더 편해집니다. 네, 하여튼 시험 본다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화투 20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